왔다, 와스타빙 진행자 미스터 아닙니다. 오이쇠를 만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쇠.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오이를 가지고 툭 잘라가지고 날개를 그냥 이쑤시개 붙이듯이 툭 붙이면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만든 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오이를 바늘 툭 자릅니다. 그리고 모양을 약간 다듬어 보고요. 그리고 한쪽은 몸통이고, 한쪽은 날개가 되겠습니다. 오이 꼭다리를 가지고 입이 되는 거예요, 저게. 약간만 다듬으면 입이에요. 특별한 손질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뭐이 새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저렇게 잘라놓은 거 가지고 통째로 된장에 콕 찍어서 드시면은 그냥 식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만들어 보고 제가 된장에 그냥 찍어 먹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한쪽 반 남은 걸 두, 두 개의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약간 손질을 해서 이수시해 가지고 붙이면은 그냥 오이쇠가 됩니다. 간단하죠? <웃음> 아, 이것을 뭐 가빙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아, 가빙이 특별한 것이냐? 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빙은 복잡하게 조각을 하는 것도 카빙이주시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식재료를 가지고 재미로 해보는 것도 하나의 카빙이다. 이것을 우리는 펌펌 카빙이라고 합니다. 펌펌 카빙이 있느냐? 그냥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어려운 건뭐좀 간단하죠?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식재료를 가지고 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것은 펑펑 카비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펑펑이 뭐냐? 아재미다 이런 뜻인데 재미없으면 어떡하냐? 아 그냥 고추장에 초장에 아니면 된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뭐 답이 없잖아요 <웃음> 힘든 세상에 힘들게 살 필요는 없어요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즐거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오이셰평편 가빙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 왔다 왔어에서만 보여 드리는 거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이 보신, 보신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 날개까지 붙였네 이제 그냥 눈 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거 나중에 당근 꼭대기로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모이셰에 만드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기큰 힘이 됩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